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온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 컨텐츠를 진행을 합니다 네, 자 리뷰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아시는 분한테 구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 개를 여기 보이면은 정보이 필터 여섯 개 그리고 녹물 필터랑 헤드 샘플 이렇게 돼있죠 여섯 개를 사가지고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직장분들한테 드리고, 집에를 가지고 오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이 보노수 회사에서,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한테 광고 의뢰를 해주셨어요. 네, 1분짜리, 네 간단하게, 네 만들어서 드렸는데, 소개를 해주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 혹시 이거 리뷰는 언제 해주냐고, 저는 그냥 짧게 그것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이왕 유료 광고라고 붙일 겸, 네. 광고, 제가 만든 거 영상 간단하게 보고 오시죠. 필터요. 결국에는 샤워기 필터 요새 많이 어, 많이 쓰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물에 요새 좀 많이 민감하잖아요. 어, 네, 샤워기 이거는 그거예요. 이 친구는 동물 제거 샤워 필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세 개는 네, 나머지 이거 세 개는 보노수 비타민 샤워 필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는 수돗물 속농물을 탁월하게 제거해주는 농물 제거 전용 필터고요 제품 중량은 115g 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어, 가볍게 느껴져요 굉장히 네, 그리고 제품 소재는 필터 용기가 네, pp 100%고 교환 주기는 2달에서 4달 그리고 이제 사용량과 수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딱 그거예요 농물을 제거하는 네, 탁월한 거고 그리고 아 맞다 이 제가 이거를 필터를 정수기 필터 만드는 업체에서 어쩌면 샤워기에 쓸수 있는 필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호수 이렇고요. 이게 5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뭐단이겠죠사거라 녹물 제거고 손쉬운 연결, 친환경 소재, 계면활성제랑 형광증백제 이 형제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요. 자이 비타민 샤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이총세 가지 있습니다. 꽃, 꿈, 레 <웃음> 죄송해요. 꽃, 꿈, 숯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녹물 제거 샤워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비타민 샤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녹물 제거랑 그리고 반유 염소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 시약 딱 넣고 손딱 씻으면, 네시그 시약이 점점 투명해지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웃음> 네, 그게 잔류 염소들이 다 이제 피부나 이런 데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친구는 그 잔류 염소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농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향이 꽃향, 꿈향, 숲향 이렇게 있는데, 어, 이 향들이 전체적으로 식약처에서 고지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6가지나 있대요. 근데 이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든 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에, 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제조일로부터는 3년이고요 개봉을 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기를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비이민 그리고 우리 단백주출물 그린빈 그린 파우더 미리 그린 싹주출물 티그리 오일 보충제 코코 오일 완두콩 파우더 아무가토 오일 이렇게 굉장히 네홉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다 아홉 개만더 들어갔으면 18차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포장에도 확실하게 딱 차이가 있죠 얘는 샤워하고 나면 딱 좋잖아요 근데 이 향까지 맞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염소 시작을 여기 주셨네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는 집에서 쓸 거예요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 집 말고 창원에서 쓰려고 산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거기 물이 수도 샤워기 이제 그 헤드를 바꿀까 물수압 때문에 네,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딱 까보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필터를 한다 했으니까 필터를 끼면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필터를 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현재 꽃, 네, 꽃 필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꽃 필터는 다음번에 기간가 되면 개봉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수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언박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네, 딱 이거 하나만 들어있어요. 네. 그렇고요. 향은 당연히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잘 되어 있겠죠. 그리고 포장을딱 뜯어보면 아니 어디를 흔들보여 뜯어야... 여기 있구딱 뜯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아 제가 이거 딱 열었을 때 향을 딱 막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향을 안 막고 그냥 바로 뜯어가지고 제가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노란색을 뜯었는데 노란색 꽃향이란 데 있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샤워 끝나고 딱 나쁘진 않은데 이 꽃향이 그 밖을 갔을 때 조금 민망 남자한테 꽃향 나면 꽃향 나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물론 샤워할 땐 기분 좋지만 근데 얘는 아 뭔가 이게 진짜 이 브랜딩을 좀 이름을 좀잘지는것 같아요 숲네 진짜로 숲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를 정도로 좀 청량한 느낌 네 그래서 민트의 느낌도 아니에요 물론 민트 좋아합니다만 네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는 그 비누향 비누향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에이... 네 이쪽이 샤워헤드 샤워헤드 꾸는 쪽이고 이쪽이 샤워호스 꾸는 쪽이에요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면 되고 일반 샤워기에서 사용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샤워기 이렇게 쭉 나와서 밑에 똥물 켜는 거 있죠? 그 부분 켜, 켜셔가지고 거기에 꽂고 샤워기 쭉 빼서 그냥 쓰시면은 일반 샤워기 호스를 쓰면서도 네, 이질감 없이 쓸수 있습니다. 왜냐면저 같은 경우에는 이그콩 크기가 네, 딱 손이 딱 들어오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런 그 손이 좀빨리신 분들 네, 사용하시기에는 이게 조금 두껍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형리다 네, 그리 집에 있는 거를 집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지금은 다차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 다차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색이좀또 그, 그 녹색이나 노란색 혹은 빨간색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빠져요. 네, 그리고 빠지는 게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다 빠지면 교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 동물 필터는 2에서 4개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개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딱 봐도 느껴지죠? 네, 내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끼고 있어요. 네, 내돈 <웃음> 아무튼 그렇구나. 집에 있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딱 보면은, 저는 손에 딱 맞아요. 근데, 타워기 호수가 좀 크기, 타워기 헤드가 딱 손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밑에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하면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잡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도 타워기 헤드가 좀 기니까 오락 하면서 네, 저는 되게 좀 편하게 입고 있거든요. 그 친구를. 타워를 한다는 라것 자체가 어,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니까요. 뭐 내가 이런 거 외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쓰신다 하시면은 네. 구매해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게 좀 아니다 하시면은, 네. 조금 비추드립니다. 어, 저는 네. 어디서 만족감을 느끼냐면요. 이 친구를 이제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샤워를 딱 하고 했 때, 물을 딱 쳤을 때 나오는 그 꽃향. 네. 이, 아, 뭔가, 아, 그래. 이 친구는 안 심하고 쓸수 있는 친구였지.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아침을 굉장히 상쾌하게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거든요 아침에 10분이, 네, 이후에 하루의 기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개를 샀는데, 원래는 딱 용도가 있었어요. 집에서 쓰고, 네, 직장 동료분들한테도 좀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가, 결국에 제가 다 쓰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요. 물이 올라오는 게딱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 자체가. 아무튼 저는 쓰고 쓴다는 사실. 시각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한, 중요한 거잖아요. 비주얼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같은 뷰를 마치도록 하고, 어 어쨌든 위로 광고로 딱 붙었, 붙었으니까, 접속 링크도 이렇게 해당으로 하겠습니다. o t a